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조금 더 드라이버를 그리고 아이언을 더 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하체를 이용한 왼쪽에 벽을 만드는 동작에 대해서 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이 내용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님께서 다루어 주셨고 혹은 혼자서 터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말 하는 왼쪽에 벽이란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왼발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뻗혀주고, 왼발을 축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축으로 만들어주면서 회전을 해야 조금 더먼 곳에 축이 잡히기 때문에 팔로스루도 더 길게 잡힐 수 있고, 조금 더 힘을 끌고 들어와서 때릴 수 있을, 때릴 수 있게 몸이 뻗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왼쪽의 벽인데요. 이 왼쪽의 벽을 잘못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파워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전에 항상 그랬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벽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은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요 자 백스윙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골반을 밀어낼 때 약간의 회전과 함께 골반을 밀어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왼쪽에 힘이 실리면서 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골반의 이동만으로 약간의 스웨이를 시키면서 이렇게 왼무릎의 표준의 동작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왼발의 벽은 이렇게 내 왼발의 안쪽에 잡혀줘야 되는데 왼발의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벽을 오히려 내가 부수고 나가는 그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팩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혀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없는 동작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 만든 왼쪽의 벽은 바로 왼쪽 무릎인데요. 자 셋업 때내 왼쪽 무릎이 굽혀져 있고 백스윙이 그 무릎이 굽혀진 앵글을 유지하면서 올라간 상태에서 자 다운스윙 때 굽어진 상태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을 치게 되면 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러치는 느낌 혹은 공의 뒤쪽 스윙의 최저점을 향해서 내려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몸이 지금처럼 왼쪽으로 나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스윙의 최저점이 공의 왼쪽으로 옮겨지고 위에서 아래로 가파른 하향 타격을 하기 때문에 또한 충분히 공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왼쪽 벽을 만드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동작이 전부 다 일부는 맞는 내용이에요 일부는 맞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왼발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동작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반이 나간다는 동작 자, 그리고 세 번째 왼무릎이 펴진다는 동작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왼발에 힘이 들어가고 골반이 왼쪽으로 나가고 왼무릎이 펴지는 것 전부다 내 왼발의 바깥선, 가급적이면 안선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동작이 이 선을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한 왼쪽의 벽, 왼쪽의 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시작될 시 우측 골반의 회전이 아닌 좌측 골반의 회전과 펴져주는 왼쪽 무릎 그리고 내 네. 왼발 바깥 라인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골반의 이동이 있어줘야지 조금 더 강한 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이게 어긋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왼발이 들리죠? 골반이 선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혹은 무릎이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턴을 하게 되면 무릎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이 이렇게 밀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처럼 여기서 공의 위치로 확인한 후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자,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왼쪽 골반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내 왼발 선 안쪽 안에서 이렇게 틀어져야지 조금 더 강하게 다운스윙을 들어오면서 몸이 뻗쳐줄때 팔이 뻗어지고 지나가는 이런 힘있는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의 모양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내 스윙의 최저점, 내 머리 위치 그곳을 향해서 클럽을 쭉 오른팔로 이용해서 던져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클럽헤드보다 약간 앞에 나가서 던져주는 동작에 회전의 동작을 더해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헤드, 내 왼손 그리고 내 어깨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일자로 이루어지면서 내 골반이 위치를 잡아주고 왼쪽의 벽을 확실하게 세워준 상태에서 임팩트를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왼쪽의 축은 내가 스윙을 하는 내내 다운스윙을 하는 내내 내 몸이 들리거나 혹은 숙여지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스위 동작을 없애주게 돼서 조금 더 강한 임팩트 그리고 잡혀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은 로테이션 좀더 정확한 로테이션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강한 파워로 강한 탄도 그리고 조금 더먼 비거리를 보내주는 그런 왼쪽 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축을 잡는 연습을 할 때는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왼발에 충분하게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골반이 제자리회전 왼쪽으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공쪽으로 덤비는 회전이 아닌 왼쪽 골반이 약간 뒤로 빠져주면서 왼무릎이 펴지면서 왼발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의 제자리 회전과 함께 왼쪽에 축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힘있는 왼쪽에 벽을 만드시면서 드라이버 거리가 그리고 탄도가 그리고 공이 훨씬 더 힘있고 강하게 멀리 나가시는 거를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